맞아 죽여! 일단은 거드락 스킬 딜로 죽이고, 아트로스 마저 정리해주고, 세나는 서불시니까 약간 무시하고. 이두 글자만 떠올리세요. 구독. 따라 해보세요, 선생님들. 구독. 구독. 구독. 잭스가 그때 쇼진 가면 진짜 막, 어너다 뺐다가 가능해서 잭스 많이 하라 했지 잭스를 많이 하라 했지 내가 쉘크스는 그거는 그거 많이 하면실력안 늘어요 그게 그걸 하면 기력이 빠진단 말이야 근데 아칼리도 기력이 없으면 약해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약해요 뭔 소리야 <웃음> 게임이나 하자 노리씨 아싸 아, 이거 스킨 떠서 하는 거다. 이거 승리 아트로스 써보려고 하는 거다, 아닌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이번 스킨 진짜 예쁘게 나왔더라고, 승리 승리 스킨. 전설급으로 나왔더라고 거의. 아 아파요. 도발 안 하네? 저번엔 도발 엄청 하던데 오늘은 아, 오늘은 안하네요 근데 꿀팁 하나 1렙 2렙 구간 아, 원래는 아트록스가 이겨요 원래 아트록스가 이겨요 2렙까지는 3렙부터 클레드가 할만하고 딜교 이득은 아트록스가 1렙까지는 아트록스가 이득을 봐요 그러게 오리아나는 진짜 별로였는데 거의 기본스킨 뺨쳤는데 와 포탑 안맞았다 와 진짜 포탑 눈앞에서 안맞았다 진짜 아 뭐해 아 술을 이걸 못맞춰? 무조건 맞췄어야 되는걸 갱도 생각을 해야겠는데 갔다옵시다 아쉬운데 아쉬워도 어쩌겠어 못맞춘 내가 바보지 한번 올라가볼까요? 야소하는 짓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한턴 더 들어오지 않나? 야 거의 매패급 이었다 진짜 매패급 이었다 아씨나 아, 미쳤나봐 진짜 천리안인가? 맵 하나도 안보였거든? 하나, 그라가스? 방금 보인게 처음보인거야 안녕 큐스킬 쿨이에요 미니언 받아먹자 <웃음> 라인이 너무 크다 어? 대시 저렇게 빠진다고? 대시 쿨이죠 미념 다 버렸다 네이스 방금 안 봐줬으면 빅토르 최소 플래시였거든 그라가스 풀 여하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아 방금은 진짜 좀 뿌듯한데 감이 살아있어 살보 나이스 이거 뭐야? 받아들여야 되지. 그냥 빼면 되죠. 라인만 타는 거고, 어차피 라인 푸시를 못 하니까. 저는 제가까지 봐야겠는데? 플래시 있나? 있는 것 같죠? 카이사가 위치가 안보이네 안녕 풀 없나? 게이드 <목소리> 3모드 요즘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상당히 상위 티어요 시간칼 가도 될 판이죠 야소 그라가스, 아트록스, 카이사 카이사는 별로 의미없긴 한데 세나도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치 렇 딜이 세다고 보긴 힘들어 딜이 센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약해진 거지 정복자 애들이 약해지면서 그러니까 원래 AP 상대로는 나쁘지 않고 AD 강력한 챔프들 상대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는데 그게 그게 전부 그게 됐어 야, 됐는데. 도어가야지 이걸 간다고? 지나갑니다. 궁이 있었으면 킬각인데. 아쉽다. 궁이 있었으면 킬각인데. 진짜 아쉽다. 짜방팩 쿨 오기 전에 다이브 가 한번 잡죠 미드에 들어가서 보여요. 그래서 모데가 안 죽고 중후반도 나쁘지 않고 초반도 안 죽고 한타도 나쁘지 않고 진짜 괜찮은 챔프가 돼 버렸어. 이제는 저만 안 되는 안될것 같아요. 메타가 많이 변해서. 그리고 좀 저번에 챌린저 도전하면서 느낀 바가 좀 많았어 이게 정말 극한의 그 서로 실수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점화로 할수 있는 것보다 텔로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점화를 들었을 때 서로 그러니까 극한의 그 서로 실수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점화의 리스크가 미쳤어 아, 맞아. 모델은, 근데 모델, 나 모델 상대로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마법사의 최후, 마첼. 아, 잘 썼는데. 진짜 잘했다. 와. 진짜 잘했다. 우리가 백업을 못 봐준 게 미안하다, 오히려. 어디로 갔지? 에이. 진짜 잘했는데 이르와 바텀으로 바로 내려간 거야 그냥 그대로. 레전드네. 방금 뭐 앞에 지나가지 않았어 형들? <웃음> 아트로스 아트로스 방금 눈 앞에 지나갔던 거 같은데. 들어가서 동선 난게 엄청하네. 원래 칼부를 먹고 작골로 뛰었어야 되는데 칼부가 없다 보니까. 갱 조심해야 돼요. 근데 궁은 없어, 얘가. 어. 어? 뭐지 뭐가 막 지나갔는데 분명 솔로킬인 줄 알았는데 뭐 광선하다가 지나가서 슥 먹고 도망가는데 얘가? 얘네 죽었다 얘어 <웃음> 뭐야 살았네 초식해 얍. 아 좋아요 마법의 다어얍이형물 무리하는데 잡아주나? 애도초시게이 안되나? 깨비 우리 형 벌써 다르킨? 저런 저번에 패치했어요 아 우린 진이구나 상대가 그거였구나 상대가 그거였네요 와우 형? 잘빼야될것같은데 우리 생각하면서 빼야될것같은데 내려가세요 아형 그거 아니지 형들? 아 좋아요 아, 이거는 근데, 팀이 잘했어. 팀이, 방금 빅토르가 W 위치가 너무 좋았어요. 정확하게 아트록스 위로, 얼굴 위로 해가지고, 제가 잘했어요. 제가 잘했고, 예. 돌은 아무것도 안니죠 그냥, 그냥 지켜봐서 그냥 W 스킬 한번 써준 게 전부죠, 빅토르는. 제가 캐리한 거예요. 어어어! 어어! 이상한 거에. 어? 어, 근데, 진왜 이렇게 세? 그래, 진 폭풍갈키 저 괜찮을 것 같긴 하더라. 근데 이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 일단 위치 보여주지 말자 이거 들어가긴 조금 그런데 이걸 박기는 좀 그렇잖아 아 아이씨, 그럼 박아야지 뭐간다 안할래 막 뭐가 막 들어오는데 막 오우 쉣아 와우 조졌다리 어잘 피했어 아! 아 야소한테 죽었나? 아, 세, 아 세나면 나이스, 나이스 처형인 가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은데 어지간하면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저는 이거 세나랑 야소, 그라가스까지 다 보고 판단한 거라서 얘네들 은근히 치감이 다 있잖아 그래서 간 거라 근데 정복자 바뀐 이후로 정복자 있으니까 가는게 좋지 않을까?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800원이 세나한테 들어가긴 했거든. 좀 눈여겨보죠. 와, 이 무한 CC 뭐야, 이거. 근데 포탑을 안 깼어. 포탑을 안 깼어. 어, 뭐야, 어떻게 잡았어? 와, 뭐야? 이게 야소가 죽어? 말도 안 돼. 포깔 진이 좋나? 근데 나 이거 좀 좋다고 생각해. 폭깔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진이 좋다고 생각해. 나는 일단 그래서 왜안 나오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나오네. 아, 이뭐 있다. 와! 저건 차마 살려줄 수가 없는데? 쳐주지 않을래, 지나? 그래 풀피 풀만한데 그냥 간다고? 아트 스킨 조작하다고요? 아, 난 간지나는데? 이게 바로 시각의 관점의 차인가? 시각의 관점. 와, 변한다! 야! 어. <웃음> <웃음> 개웃기네. 사건산 터트린척하면서 두 마리가 쓱 사라졌어. 그냥 나 따라 했는데, 와 야, <웃음> 와 진... 이거 진, 진... 진짜 세겠다. 진짜 진은... 진 한번 구경해봅시다. 선생님들, 얼마나 센지 한번 보자. 그냥 뚜벅이고요 <웃음> 그냥 뚜벅이고요 아, 이거 나웃기네 아이, 아 호스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스팅 처음 받아보는데 저 뭐예요 저 아까 근데 근데 저 뭐예요? 아 맞아 아 이건가? 그 난민 분들 오는게?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웃음> 지금, 지금 그냥 뚜벅인데? 일단은 게임 끝낼 준비를 합시다 얘네들이 소, 조, 좀만 선넘으면 가자 가자! 죽여! 일단은 거드락 스킬 딜로 죽이고, 아로스 마저 정리해주고, 세나는 서불시니까 약간 무시하고, 깔끔. 완벽했어. 좋아요. <웃음> 이제 바로 그 나오면은 바로 먹고 그냥 끝내면은 끝날 것 같은데, 형들? 레드 먹으면 하되나? 오, 뭐야, 오, 뭐야, 오. 나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줄 생각이 있었다. 솔직히 저 친구가 먹는다 그러면은 줄생각 있었는데, 진이어서 준것 같아. 이츠리얼이나 이런, 얘였으면 안 주지 않았을까? 맵은 슬슬 열개 형들 게임은 거의 끝나서 어 근데 이거 가야지 뭐 어쩌겠어 이거 한타 지면은 게임 세하긴 한데 뭔가 데미지가 이상해요. 이거 못봐서 여기다 EQ를 질러버렸어 이판 끝나고 이거 잠깐만 리플보고 가자 형들 아까 이거 어디서 터지냐면 미드에서 내가 한톤 봐준게 거기서 좀 터진 것 같거든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 이번에 나온 신템이에요 그림자업이라고 싸고 좋아 2400원